오늘은 바이오 마지막 랩이고 저는 바이오 랩을 가볼게요 한번 나서 그냥 말았어 갔어 아.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썸네일 썸네일 어, 썸네일 썸네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 똑같은 표정으로 다시 약대생의 실상 뭐 이런 거지 액세서리 실상 눈썹 눈썹만 기르고 다니기 이따 레벨 끝이 가. 잖아 어. 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니까 오늘 겠습 동아리 회식 니까니까 회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니까하경에갈겁니다 우버 왔으니까갑시다어니저씨주겠감니까니다니 음. 음. 음식 계속 나오네요. 너무 맛있겠다. 약간 파타이 비주얼인데? A 응. few <목소리도> moments later. 야 이거 뭐냐? 내가 싫어. 내가 싫게너가 어. 있어. <웃음> 아 여기 심장이 없으실까요 무심실도 마시어아 이러지 말자 <웃음> 이러지 말자 얼마 제가 언니한테 자 여러 저는 지금 집에 와서 씻었고요 제룸맨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5시 49분인데 제가 내일 10시 수업이 있으니까 9시 1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저는 자려고요 해가 뜨는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아무튼 그럼 전 3시간만 자고 올게요. 끝나요. 을그 보다가 잠이 든 거야. 아 어? <웃음>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어제 먹다 남은 그 양장피 가져온 걸 먹었고 지금은 또 공부. 앞머리. 아, 아내 소중이 빠질 뻔했어. 언니 만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마실 거산 다음에 다시 같이 가서 공부할 거예요. <웃음> 여기 하버드, 하버드. 저기 뒤에 저것도 하버드. 우리 학교 최고. <웃음> 저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하버드 가가지고 공부할려고요. 그죠 언니? 네. 우리 우리 잔디밭 지나가면 안 돼요? 네, 가요. 예. 우와~ 우라커 잔디 있어요? 왜 없어요? MCPHS 푯말 앞에 이거보다 작은가? 이거보다 작죠. 한명 앉을까 말까나, 한명 한 앉을까 말까한 잔디. 아, 진짜 냄새나. 아영아, 내가 조금 씻고 다니라 했잖아. 아, 찐찐찐 뭐냐? 고 뭐. 아영이 일로 와? 와 이런데서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할 맛이 날까? 벌레 있어 벌레. 따라와. 거의 거의 서련이야 서련.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유니티라. 서련이라니까 그 포즈 뭔지 알아? 아 이거요? 미쳤다리 펜션. 이제 먹을 거 시켜서 학교가서 저녁 먹읍시당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우리 해영떼가 사준 아파타이왕! 볶음밥 <웃음> 웃음밥 <웃음> 나 되게 의지 강하게 먹는 애 같지 않아? 젓가락질 하는 거봐 포크질이겠지? 너 포크질 한번 당해볼래? <웃음> <웃음> 스크래 스크림버 <입어. 웃음> 뭐뭐 들어간 <들은> 거야? 볶음밥에? 치킨 샤우음 맛있어 다른 걸로 <해. 웃음> 어? 만짱 음? 맛있어? <laughs> the <They're> essay. <explaining. laughs> the presentation. Oh, you're k i n of too a Is i w e i t n h And we actually didn't get to read the story in the class, but I got yeah, his life story where he was pressured and expected to join the war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a n honorary thing and um what the topic 사만타 초이씨 왜 그러고 계신거예요 뭐가 무서우세요? 쥐! 쥐어 k 어어요 o 손 봐.. 저 아련한 손또 나왔다 눈마 i 친거같 g a 같 d y s s 랑 y some bottle. I 사사트트사트트 w Samantha, Samantha, Samantha, 굿모닝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프레피, 아니,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치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답이 와가지고 오, 여기야. 잠, 잠을 어떻게 잤는지 답이 와가지고 지금 잼마가 풀어주고 있어요 아.. 아 죄송하네.. 잘, 잘 드세요 그만 <웃음> <고만> 찍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취 <웃음> 나왔어 어디갔지? 잘가 네, 저는 지금 집에 돌아왔고요 아까 어, 경황이 좀 없어서 많이 못 찍긴 했는데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 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국 문화 배우는 뭐 그런 클래스 도 마지막 클래스 마지막 강의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듣자마자 집에 와서 또한세 시간 정도 낮잠을 잤어요 세 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밥 먹고 바로 이제 하버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 이 화장을 지우고 음, 다시 도서관에 가서 에세이를 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t i 재밌니? i Timini? t i m i n 니 Timini? Timini? Timini? t i m i 화 i t 화 m i n i t 해 갔다 버렸네요. 전한 2시간만 자고 올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미팅을 끝내고 10시에 수업을 갔다가 지금 11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저잠좀 잘게요. 내 편인데? 뭐내 <웃음> <웃음> <웃음> 편인데? 이거 <이걸>? 진짜? <웃음> 갑자기? 어, 씨, 아니네. 깨졌네. 나나야 돼. 야, 그렇다고 저렇게 버리면 어떡해. 어? 어? 삭제해. <웃음> 왜? 나버 벌... 아, 뭐해? 아, 뭐해? 저는 파스를 받아서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영이 만나서 서로 에세이 고쳐주기로 해가지고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착근얼굴에그려지 몽상세도. 나야 네. 아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였나요? <웃음> 안 들어주세요. 이거 뭐야? 이게 스무디야? <웃음> 이게 어떻게 <어디> 스무디야? 넣어서 우면서. 내가 어떤 소스를 썼는지. 너 뭐야? 이게 뭐야? 본션에 가면 <웃음> 좋네요. 아이 무슨 맞지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소극적인 시간을 가진 것. A few moments later. 이것도 막거아영의첫 어? 어? 시식 먹어봐 한번 <웃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지? <웃음> 진짜 맛있지? 그마탱마탱구리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지금 재밌는 일이 터졌어요 아 제가 지금 카페에서 아, 아이스크림집에서 목고랑 같이 에세이 쓰고 있었는데 그 저희 룸메이트끼리 있는 아, 단톡방에 저희 룸메이트 중에서 제일 더러운 애가 아 우리 좀 아파트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룸메가 빡쳐가지고 야네가 제일 더러운데 어디다가 어, 치워라 마라 하냐고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싸움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 3시고요 아까 그렇게 <웃음> 싸움이 났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제 룸메랑 또 다른 제쪽 방에 같이 사는 애랑 진짜 소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막 여기 온갖 여기 날라다니고 막 저는 그냥 옆에서 막 아, 어,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된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너무 돌아가는 서클이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해결된 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극혐하는 걸로 끝난 그렇게 됐습니다. 음, 전좀 웃겼어요. 근데 뭐 너무 애기 같아서 아, 아무튼 근데 네, 뭐네 그랬고요. 저는 내일 또하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하버드 도서관 이제 이닫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가 작으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있네요. 공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로비 같은 데 와있는데 로비에 새끼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오늘 집중 좀 하려고 핸드폰을 놓고 공부를 하러 3층에 갔다와서 이제야 좀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시인데 조금 자고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월요일 날 시험 준비하려고요. 포롤라제 생일인데 기말고사 첫날이에요 그럼 군날. 잇 오늘은 일요일 파이널 하루 전날 백수의 끝을 달리면서 공부를 너는 왜 백수왕같이 안 보이냐 응? 백수같이 안 보여 불만서어불만있 대마 <웃음> <웃음> 엄마 아빠가 보시도록 리플레이를 한열 번을 넣어야겠다. <웃음> 불맛 있어? 불만 있어? <웃음> 아. A few moments later. <웃음> <웃음> 정말 성의 없게 발맞다 작아? 사형사지아니 한장뭐 인생이 사기 보지 뭐아 그런 건 아니겠어 <목소리> 언니가 생일 밥이라고 사줬어요 부르주아랍니다 거기다가 <목소리> 먹을 때 오돌뼈 먹어 당연하죠 아 <목소리> 많이 먹어 미안해 생일 디너인데 이런 거밖에 완전 상대하죠 이게 맥주였으면 좋겠다 어? 너 맥주 뭐 마신다 했지? 저요? 아무거나 아 너무 맥주 째겨 진짜 피자랑 그러니까.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 뭐 이태원에 진짜 맛있는 피자있는데 응. 어느 좋 완전 미국식이에요 음. 그렇게 슬라이스 같은 걸로 파는데 응응. 응. 진짜 맛있어요 혜 아, 크게 크게 응? 크게 조금해요 아니, 피자가 크냐고. 응, 응. 그러니까 니가. 니피자가 니가. 니만한가 니가. <웃음> 대성.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건건 오, <웃음> 가슴 c o m e o n 거 <웃음> 이거 뭐야? 오 어, 너무 귀엽다. 귀엽다. 아, 너무 귀여 이거 뭐야? <웃음> <안 웃음> 아린다 <웃음> 아, 너무 귀엽다. 트 캐리포터? 여는 거지? <웃음> 조심해서 열라고 오픈 케어풀 오픈 케어풀이야? 어머 음, 얘 울어? 언니 이건 뭐? 사은 응. 거아 땡큐 어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거잖아 맞죠? 네 위시 리스트에 떠온 두개 맞아 음... <웃음> 울것 같았어 아, 감성 파기범 아니야? 하고 <웃음> 없 <왔음> 아니지? 아니야 <웃음> 어 고마워 정말 이 사람들 뽀뽀해줄일로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웃음> 제발 발라라고 어떻게 해 어! 혔어시어 제가 고마워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 백스처럼 나오고 같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심지어 오늘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당일날 기말고사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줘서 제가 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알고 어, 제 생일 파티를 이렇게 또 해준 언니들과 그 다음에 제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또이 빌어, 유튜브를 빌어서 또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정말 솔직히 그냥 이번에 대학 들어와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막 이래서 인간관계도 좀 힘들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수라도 저랑 정말 잘 맞고 제가 꾸미지 않고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가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생일기암성충이 됐는데 아무튼 어, 저는 이제 짐을 조금 싸고 공부 조금 더 하고 잘 거예요 어차피 내일 시험이 오전 시험이 아니라 오후 3시 시험이라서 싸고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잘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생일 당일이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또와주겠다고해준 친구들한테 도 감사하다고 <웃음>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상식 같네요 네 그러면 은 오늘도 저랑 같이 수고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